안녕하세요. 동파랑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경제활동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된 은퇴 세대죠. 노후가 되면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월급이라든가 사업소득 등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 좋은 직업, 그리고 사업기회에 대한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많은 돈을 벌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경제활동도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잘또 굴릴까 이것에 대한 것은 관심은 있지만 아무래도 당장의 본업,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되는 은퇴 이후가 되면 그때까지 벌어두었던 돈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정말 조심해야 될 금융상품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만기가 정해진 금융상품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만기가 정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목돈을 투자해서 예컨대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단 말이죠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이것이 만기가 3년 동안에는 못 찾는다 자,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ELS 같은 거죠 자, 이 ELS도 물론 6개월마다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조기 상한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건이 도달하지 못하면 계속 계속 상한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3년째의 최종 청산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 지날 때 만기가 될 때여도 어떤 조건에 도달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는데 조건이 어긋나면 원금의 큰 손실을 볼수 있는 것이 예로서죠 중요한 것은 이 경제와 투자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데 예를 들서의 조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고 자 그렇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 경과되면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지죠 불안해지고 그러면 지금 내가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손실을 봐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돈을 넣었는데 계속 불안하게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중간에 찾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3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일시납을 넣었는데 도중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다 약간 대출을 할 수도 있으나 또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자유스럽지 못하죠 꼭 목돈이 아니더라도 매달 적금처럼 꼬박꼬박 불입하는 저축성 보험도 있죠. 예컨대 연금보험 같은 경우, 이런 연금보험 매달 꼬박꼬박 불입하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한두달 납입을 못하면 도중에 실효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중도 해약.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여러 가지 돈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정해진 금융상품은 좀 조심하시라 매달 꼬박꼬박 불입하는 상품 가운데서도 한두 달안 해도 되는 괜찮은 또뭐 1년 안 해도 되는 이런 좀 유연한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만기가 정해진 금융상품은 조심하시라 두 번째는 요 변동성 높은 투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거죠 가끔씩 시니어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보았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보았는데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내가 원금보다 뭐 10%, 20%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시니어분들은 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삼성전자에 투자했을까요? 이유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이 망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했다. 대체로 비슷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삼성전자가 배당을 준다고 해서 매년 10%, 20%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2%대입니다. 그런데 가끔 전화 오시는 그분들의 사정을 보면 삼성전자에 예컨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8천만 원, 9천만 원, 7천만 원 어떻게 하오리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죠. 저 망하지 않고 망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은 가격 변동이 큽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9만원 10만원까지 간다 하다가 지금 6만원에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고점에서 샀던 분들은 원금을 상당히 까먹고 있는 거죠 결코 삼성전자 배당만큼 주식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 그 10배 20배 주식이 변동할 수 있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은행처럼 예금, 적금처럼 주식 원금이 계속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꼭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변동성 높은 투자 방법, 즉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정말 은행예 적금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 이자가 할때 그래서 투자에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하죠. ETF나 펀드. 자, 이 같은 간접 투자 상품에 좀 관심을 가지면 이테이퍼나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지만 한두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낮죠. 많이 먹지 못하지만 많이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지나면 성장하니까 평균, 평균은 성장하니까 즉 조금 마이너스가 낮더라도 결국 기다리면 평균은 오르더라 그 평균에 투자하는 것들이 ETF고 펀드라고 생각하면 훨씬 변동성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으니까 마음이 더 상대적으로 편안하겠죠 또이 같은 주식 직접 투자든 또 간접 투자든 간에 본인의 투자 적합성하고 좀 맞아, 맞아야 돼요 은행 예적금처럼 통장을 언제 들여다봐도 원금이 딱 변함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 상품은 원금이 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너무 지나치고 그것을 내가 견디기 힘들다면 특히 노후에는 건강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없던 병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인가 이것도 잘 보시고 자신의 투자 성향 적합도에 따라서 판단해야겠죠 물론 투자 적합도가 주식투자에 괜찮다면 주식투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 없고 적합성이 아닌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배당형 상품에 노후가 되면 관심이 많죠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때도 에 앞서 삼성전자처럼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해서 배당을 기대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이제 배당형 간접 상품들은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배당도 중요하지만 원본의 안정성도 중요하잖아요. 이때 원본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예적금처럼 항상 변하지 않는 딱 원금 그대로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저 변동이죠. 결국 자본주의는 나중에 상승합니다. 평균은 상승하죠. 그렇다면 고배당 상품들도 배당형 상품들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가 평균에, 평균으로 에평균 구성해 놓는 거죠 그렇다면 평균이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고 저변동 오르더라도 적게 오르고 떨어지더라도 적게 떨어지면서 대신 배당은 따박따박 나오는 거죠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삼성정권 플랫폼을 통해서 운용하고 있는 월배당 미국 ETF 포트폴리오도 채권, 고배당 주식, 얼 리처 등등의 다양한 ETF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고 있죠 아무래도 원본의 저변동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신 배당은 1년에 한 5% 내외로 따박따박 그것도 12분의 1월 배당으로 따박따박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죠 또 미국 이태보니까 매달 달러로 나옵니다 자, 이처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시되 기본적으로는 내가 변동성에 조금 약해라고 할 때는 변동성 높은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돈 가치를 꼭 생각하십시오. 물론 1년, 2년 단기로 돈을 맡길 때는 은행 예금, 적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사이에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자, 돈 가치는 물가 오르는 것만큼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돈가치는 매년 떨어지죠. 그런데 한 1, 2년 정도 물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크게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한 5년, 10년 지나 보십시오. 큰 돈일수록 돈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물가 상승이 계속 누적, 누적되면서 누적시간이 지나면 3년, 5년, 10년이 되면 당연히 크게 물가가 올랐고 누적되어서 반대로 돈 가치는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여윳 돈이나 목돈 가운데 물론 일부분은 안전하게 은행 예금 적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또 다른 목돈의 일부분은 돈 가치 이상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을 같이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좀 분산해 놓는 게 좋겠죠. 여윳 돈이라면, 여윳 돈이라면. 자, 그랬을 때 앞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어, 변동성 높은 투자가 아니라 저변동, 변동성이 낮은 투자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같이 은행에 적금하고 분산할 수도 있겠고 그때도 자신의 적합도, 투자적합도 또 변동성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분이라면 적당하게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같이 어, 섞어찌개로 구성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노후가 되었을 때즉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평생 평생 돈극증없이내 노후 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금융상품에 관심을 당연히 가지는데 이때 꼭 조심해야 될 상품 또는 카테고리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가 정해진 금융상품을 조심하시라. 두 번째는 변동성 높은 투자상품이 나의 투자적합도에 맞지 않다면 정말 조심하시라. 세 번째는 특히 장기목돈, 여유돈 같은 경우에는 돈가치가 떨어지는 금융상품을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노후의 자산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방송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톡에서 바인투자자문이나 돈파는 가게를 검색하면 채팅방 나오는데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